좋아요, 아, 좋아요, 구독,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꾸질꾸질한 토요일 오후인데 말이죠. 네. 네. 점심 식사는 맛있게 드셨죠? 네. 음, 오늘은 미역국에 고기 반찬, 일단 쌀밥을 먹고 세을 내서 다시 시작합니다. 네. 아 반가워요. 저 친구는 대구에 있는데, 야 어떻게. 봤어요. <웃음> 아. 댓글 손 오케이. 음. <웃음> 자 전국구셔. 전국구 셔 전국구. 자어 제가 소장님한테 미리 부탁을 드렸어요, 그죠? 네. 그, 요새 주변에 보면 24개월도 안된 아이들, 심지어는 한 10개월 이 정도밖에 안된 아이도 네. 잘때 보면 코를 고는 거예요, 아기가. 네. 그리고 그런 아기들은 특징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재워서 옆 눕혀 놓으면. 자기가 회딱 뒤집어 갖고 옆으로 눕더라고요. 그게 또 되게 신기했어요. 그게 음음. 그 아이도 살려고. 제가 어그 모습을 보서 어, 아 제가 살려고 저렇게. 음, 살려고 어 그리고 또 이렇게 주변에 요새 뭐 내년에 초등학교 가야 되는데 네. 뭐 아이가 코를 곤다 이렇게 코를 걸면 집중력이 떨어져서 아이들의 학업에 뭐 문제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걸 걱정하는 아이 엄마들이 그쵸. 전화가 오고 그래서 제가 상 알레르기 비염이 이제. 그래서 그 아이들의 아, 아이들 코골이, 예, 또 아기들, 같은데, 음, 네. 어쨌든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보면 되게 마음 이 힘들죠. 그렇죠. 음, 뭐라도 해주고 싶을 때 사실 음. 딱히 방법이 음. 별로 없어요. 음, 음. 저 예전에 이렇게 키울 때, 음. 내가 그 콧물이 꽉 차가지고 숨을 제대로 못쉴 때, 음. 석션기도 없고 콧물을 음. 좀 빨아내면 좋겠네요. 음. 저는 밥 먹고 바로 아, 이런 말씀을 드려도 모르겠지만 <웃음> 입으로 빨아내서 애를 숨 쉬게 했던 아, 아, 이야, 대단한 자, 아빠신데 진짜 그러셨어요? 어 자식이니까 아. 아니 아니 자식이니까 뭐 그게 뭐 더럽고 이게 아니라 남자들은 그런 생각을 잘못 하는데 저는 좀 그건 잘했어요. 오 그러세요. 어. 어, 또 이렇게 어. 새롭게 또 새로운 모습이 있네요. 우리 소장님은. 남자들은 그거가 더럽거나 뭐 이래서가 아니라 그걸 할줄 모르고 그냥 옆에 있는 그 와이프만 아 어, 지금 어떻게 해보라고 막 아, 이렇게 잔소리만 하지. 음, 음, 그거 음, 진짜 음. 실제로 아이들을 빨아서 콧딱지나 음. 콧물 이렇게 제거를 해주셨다는 얘기잖아요. 오 멋진데요? 근데 애기니까 근데 큰 놈한테는 못했죠. <웃음> 큰 놈은 징그러지. 아까 <웃음> 그러니까 보면 그, 아이, 애기들이 밥 먹으면 되게 지저분하잖아요, 그면 이제. 대부분의 여자들이 아이들이 남긴 밥을 못 먹더라고요. 에이. 그냥, 널, 괜찮던데. 어. 음. 아니, 수장님은 아이들 남긴 것 뿐만이 아니라, 누가남기것다는게 진짜. <웃음> 아, 참. 그 다른 사람도 남기고 안 먹어요, 저도. 제가 남긴 것도 뭐다 드시더라고요. <웃음> 아, 아이, 무슨 말씀을. <웃음> 아, 그래서 네. 아이들의 코골이, 코고리, 어른의 코골이하고 다른지 음, 음, 또 아이들의 코골이는 어떻게, 해, 왜 나오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관한 얘기 또 어떻게 해야 아이들의 코골이를 고칠 수 있는지 고칠 방법이 있는지 또 되게 궁금한 거는 그냥 막연하게 엄마들이 알고 있는데 그냥 방치하게 되면 어머, 뭐 방법이 없어 뭐 근데 또 병원 가면 혹시 뭐 수술을 하라그러면 나는 수술을 시키고 싶지 않은데 그냥 두면 음. 어떻게 되는지 음, 이런 음, 것들에 음. 대한 전반적인 자, 얘기를 좀 해주세요 지금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얼굴이 못생겼다 말을 못한다 내용 별로다 그러면은 싫어요 또 괜찮습니다 <웃음>